안녕하세요, 민정 쌤입니다. 어, 제 채널 열심히 구독하시고요,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지금 계속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고 계시고요, 칠천 명에서 이제 팔천 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. 어,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흔히 이제 요가라 그러면 여자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제 채널 구독자분 중에 거의 40%가 넘는 분들이 남자분들이세요 네 그리고 어, 지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같이 실제 요가 수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 오셨던 분들이 이제 일곱 분이 오셨는데요 그 중에 여섯 분이 남자분이셨어요 그만큼 남자분들이 요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필요하신 부분들이 정말 많으시다는 것을 요즘에 깊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왜 요가가 필요한지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가하면 이렇게 몸을 쭉쭉 눌리는 그냥 이렇게. 스트레칭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은 굉장히 날씬한 사람들이 몸에 딱 달라붙는 옷 입고 나와서 굉장히 자신의 몸매를 뽐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요가원에 가면은 전부 여자들만 있기 때문에 이게 남자분들이 어디 발 붙이고 앉아 있을 자리가 없다 이 이거 하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여자분들은 여자 남자분들이 많은데도 잘 가시지만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어, 분들도 대부분은 다 여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그렇게 오래 다니시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, 그래서 지금 이번에 4월 20일에 오프라인에서도 수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때는 어, 완전 남자분들만을 위한 요가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월 20일에는 남성을 위한 요가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네,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근육량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잖아요 근데 근육량이 많으면서 그 근육이 힘을 발휘하는 데는 아주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때로는 네, 몸이 딱딱하고 경직이 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이 갖고 계신 문제 중에서는 너무나 이 몸이 딱딱하고 순환이 되지 않고 관절이 이 움직이는 공간들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요. 또이 관절들이 계속 딱딱하고 근육이 딱딱하다 보면 그 주변에 신경들 이죠 신경조직들이 약간씩 이제 변형이 오면서 이 퇴행성 변화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돼요.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허리에서 고관절 이렇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이 좌골 신경 쪽에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. 또 목과 어깨 쪽에 늘이 자세에서 이 보통 힘을 쓰는 일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힘을 쓸때 우리가 복부도 사용하게 되지만요. 대부분 이등 쪽을 많이 사용하죠. 등하고 어깨 이런 부분들에 강력하게 오래된 피로들이 쌓여 있으시거든요. 한국 남자분들도 어때요? 뭔가 힘들고 네, 괴로워도 말씀 안 하시잖아요. 그리고 힘들어도. 그냥 혼자 이렇게 속으로 사귀시고 아니면 술 한잔 드시고 막 이렇게 하시죠. 네. 이러면서 이내 몸이 점점 이 굳어가고 네. 내몸의이 틀들이 허물어져 가는 것들을 잘 보살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, 음, 또 남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서로 잘 토로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막이게수다라 그러죠. 그게 막 이야기하면서 서로 불편한 부분들을 정보 교환도 되고 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하시는데 안 하시잖아요. 남자분들은 말안 하세요. 내말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또이 남자분들의 특성이 내가 뭔가 아프다. 나는 뭔가 힘들다. 나는 이게 안 된다 하면은 그게 그그 그 내용 자체가 아, 나는 약하고 네, 굉장히 힘이 없는 인간이다 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약하고 힘없고 무시당할까 봐 있죠 이런 것들을 표현 안 하시는 그런 특성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에서 더 많이 힘든 데도 잘 표현 못하고 그리고 못 느끼고 네, 이렇게 나이 들어 가시면서 정말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을 제가 볼때마다 남자분들도 정말 자신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불편함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도 하시고 좀더 도움을 받으시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4월 20일에 이런 남자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. 근데 저희 장소가 지금 10명 정도 오실 수 있거든요. 10명까지 신청을 받을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, 좀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. 자, 여러분들, 이번 주말 이제 4월 꽃이 활짝 피고 굉장히 밝고 기운이 아 이렇게 살아난 시기잖아요. 여러분들의 마음, 그리고 몸도 좀더 밝고 이렇게 활기차게 살아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래요 네, 여러분들,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안녕.